아무쪼록 한국에 계신 분들은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꾸기입니다. 오늘은 이제 드디어 베트남으로 출발하는 날인데요. 지금 이제 비가 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역시 태풍 흰남노의 영향을 수도권에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비행기가 결항이 될지 결항이 안 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지만 많은 짐을 가지고 일단은 이동을 합니다. 좋아. 딱 봐도 그냥 이삿짐 한 보따리 짐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물론 이제 흰난노 때문에 여기 태풍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, 저도 지금 비행기가 최대한 결항이 안 되고 일정에 맞게끔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바람은 많이 불지 않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,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결항이 되면 스케줄에 차질이 좀 많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, 드디어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.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. 현재. 네, 금요일 날짜 9월 5일 11시 40분 비행기인데 정상적으로 운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저는 지금 수화물을 다 맡겨 놓은 상태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, 여러분. 음, 네 이로써 이제 공항은 잘 들어왔고요 어, 모든 절차가 끝나서 이제, 이제 출국만 남았습니다 태풍 흰 남노가 북상 중에서 저도 이제 출국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출국은 아무 지장이 없고요 현재 이제 그 공항 내부에 어, 이제 활주로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입고 있는 부분이랑 좀 바람이 불긴 하는데 크게 지장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쪼록 한국에 계신 분들은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어,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. 도착해서 어, 이동을 합니다. 오랜만에 온것 같은 이 느낌은 뭔지. 공항에서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됐어요. 사무실에서 쓰려고 한국에 있는 컴퓨터를, 좀큰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, 가져온다고 하네요. 그래갖고 이제 그 수화물, 거에서 걸려가지고. 근데 이제 뭐, 모르겠습니다. 이게 그, 금지는 되어있는데 해결책을 찾길 원하냐고 물어보길래 백만동을 주면 보내주겠다고 라 해서 백만동을 뱅을 뜯겼습니다. 일찌로 하면은 못 갖고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다시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유도로 렇게 합의를 본 부분입니다. 일단 사무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다시 도착을 해서 어, 지금 이제 가지고 온 짐을 좀 풀고 있고요. 어,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다시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